안녕하세요 마스터 클래스 FX의 이양호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Forex로 얼마를 벌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질문에 답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내가 Forex를 시작하면이 돈을 가지고 얼마를 벌수 있는지 이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자 이거에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30만 원을 가지고 100만원을 바로 만들 수 있다 물론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얼마나 걸리느냐 얼마 동안 얼마를 만들 수 있느냐 이것 또한 참 까다로운 문제인데 얼마를 가지고 얼마를 만들기 보다는 얼마를 가지고 처음에 내 수익에 대한 목표를 잡을 때이 돈이 아닌 퍼센트로 목표를 잡으셔야지 조금 더 현실적인 수익과 조금 더 안전한 거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00불이라는 원금을 가지고 거래를 시작합니다 천만원이 아닌 천달러백만원 정도죠 1대1로 계산했을 을때백만원 100만원 정도인데 자 100만원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를 만들 수 있는지 퍼센트로 계산을 했을 때 얼마를 만들 수 있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슬리 퍼센트를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건데요 일주일에 내가 이 거래를 했을 때 목표로 10%를 잡을 경우에 매달, 어, 아니, 매주 10%에 내가 목표를 채울 수는 있지만은, 그보다 더안 좋은 일주일도 있을 거고, 그보다 더 좋은 일주일도 있을 거기에, 이한 달에 어, 통산 이 수익률을, 어, 일주일에 10%가 아닌, 플러스 마이너스 좀 왔다 갔다 해서, 진짜 안전하게 5%, 일주일에 5%로 잡아서, 어, 4주로 한번 잡아서, 그러면은 20%가 되겠죠? 5% 곱하기 4주니까 20% 한 달에 20% 수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1,000 달러를 가지고 한 달에 20% 수익, 그 다음에 1년을 한번 어,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 총 7,916 달러의 수익이 생겨서 8,916 달러가 생깁니다. 그렇죠? 한 달에 20%라는 수익이 생겨서 1년을 하시면은 약 800만원, 아니죠. 800만원의 수익, 그래서 약 900만원의 어, 총이 어, 어카운트 사이즈를 가지고 계실 텐데, 이런 식으로 퍼센트로 계산을 하셔야지 내가 1 0 0부를 가지고 어, 얼마를 만들 수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은 제가 바로 답변을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마스터 클래스 FX 같은 경우에는 어, 일주일에 10% 정도의 수익을 노리고 저희가 거래를 하는데요. 이보다 조금 더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 퍼센트를 만드시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 리스크 에피타이트라고 하는데 어, 내가 거래를 할때 1%에서 2%를 걸어서 4% 혹은 6%, 8%, 10% 정도의 수익을 어, 내가 수익 실현을, 수익 실현을 목표로 하고 거래를 하는지 아니면 내가 한번 거래를 했을 때 5%에서 10%의 어, 리스크를 두고 15%, 20%, 30%의 수익을 내가 노리고 거래를 하는지 이거에 따라서 어, 내한달 수익률도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안전하게 매 거래 1%에서 2%의 어, 리스크를 두고 그 다음에 수익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10%의 목표를 두고 어, 거래를 합니다 물론, 말씀드린 대로 이보다 더 좋은 주도 있고, 더 나쁜 한 주도 있을 텐데, 평균적으로 통산해서 보았을 때 5% 수익은 꾸준하게 낼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면은 달러엔입니다. 달러엔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이 빠졌죠? 제전 영상을 보시면은 달러엔이 빠질 거라고 제가 말씀을 미리 해드렸습니다. 자, 이거를 보신 멤버들이나 멤버분들이나 어, 구독자 분들 같은 경우는 많은 수익을 내셨을 텐데, 특히 골드. 골드 같은 경우는 제가 치고 올라간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해 드렸습니다. 저희 멤버존에서 골드를 가지고 300달러의 원금을 가지고 약 2천 몇백불, 2천 400불 정도의 수익을 내신 분도 계시고, 골드 900핍 정도의 수익을 내셔가지고, 엄청난 또 어, 100불에서 1000불, 10배죠. 한주 어, 한 동안 10배를 만드신 분도 계십니다 이런 거래를 캐치를 하실 줄 아셔야지 어, 꾸준한 성공적인 트레이더가 될수 있다고 보, 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보시는 게 멤버 채팅방인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골드 어, 6계약을 가지고 6랏을 가지고 어, 수익을 내신 건데 보시면 은 하단에 엄청난 수익 보이시죠 1642만원입니다 1642만원 1550만원의 수익을 내셨고 그죠 여기 인증샷까지 그 다음에 다른 멤버분은 107달러의 원금을 가지고 골드 보시면은 통화상 보이시죠 XAUUS에서 골드입니다 라사이즈 정말 안전하게 0.02 0.02 0.03 0.05 0 2 0 5 0, 0, 0, 0, 0, 0 5 이런식으로 안전한 라사이즈로 거래를 하셔서 보시면은 손익 보이시죠 이게 피배 숫자입니다. 달러 숫자가 아니고 피배 숫자입니다. 그래서 920핍, 거의 그죠? 거의 920핍, 640핍, 거의 500핍, 거의 400핍, 거의 200핍 등 이런 식으로 어 안전하고 트렌드 즉 추세를 따라 거래를 하시면은 107달러의 원금을 이런 소규모의 금액을 가지고도 큰돈을 어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천천히 거래를 하시려고 마라톤으로 보셔야지 내가 스프린트 즉 100m 달리기처럼 빨리빨리 벌려고 하시면은 어 이런 거래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금방금방 돈을 잃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내가 얼마를 가지고 얼마를 벌수 있는 데가 어 벌수 있는가 이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의 퍼센트의 수익을 가지고 1년, 2년, 통 3년 이런 식으로 통상 그 수치를 봐가지고 총 얼마가 될수 있는지 이런 것을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는 시작부터 벌써 볼륨이 상당히 많이 치고 어, 들어오는데요. 이번 주한 주는 모두 대박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마스크 클래스 FX의 이양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